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건입니다. 이 호거 부페를 먹으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촬영하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찍을 건데요. 왜안 좋아해? 좋아하지. 음. 정산을 안 해주잖아. <웃음> 정산 해줄게. 정산해 줄게야. <웃음>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. 맛있어. 어그 아까 점심 뭐 있는 거냐? 이거 넣지 마. 이거 진짜 개짜다 이거. 짜다고? 어 이거 짜. 여아네지 이렇게 많이 나와. 아이 시켰어. <웃음> 아 갤럭시에도 마아 있어 어그 JW 메리우트 나 얼마 전에 거기에서 밥 먹었잖아 저거 아, 비싸다고 뭐 아, 뷔페? 아 선생님도 내려가어비페야마로가비페 아니야? 아, 반갑다 자다 얘들아 여기 괜찮지? 딱 봐도 괜찮지? 그지 이거 누가 시켰냐? 거요 아까 새우만 시켰면 되나? <웃음> 근데 이게 세우치기? 새우 맛있어. 여기 새우 맛있어. 내가 먹어봤어, 이게술안 먹어. <웃음> 맛있어. 야, 진짜 잘 튀겨. 먹어봐. 근데 진짜 연어도 <웃음> 좋지 않아? 착하게 얘나 지금이나 진짜 잘못 먹어. 맛있게 좀 먹어라니까. 사람은 안 변해. <웃음> 막 연어, 연어. 알아듣는 사람 여기 딱 두개 아 셋이 <웃음> 아 오늘 방 묻었어 이거 까 이게 호거 먹을 때 제일 단점이 요거야 이게 잘 묻어 진짜 어디 어디? 아침을? 야 진심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볼 사람? 먹어봐 이거 진짜 티로넘어면시이 조회수가 천이 안 되는데, 무슨 의미가 있냐, 이 말이야. 나 요즘 올린 거다막 200, 300, 400. 눈물 난다. 진짜 이렇게 편집, 이렇게 먹고 편집하잖아? 500원 벌어, 500원. 한 달, 한 달이 뭐야? 한두달 동안 500원 벌어. 그러면 만개 찍어서 500만 원 벌어 전복이 진짜 부드러워. 응안빌려 음, 맛있지 그지? 그근데 소고기가 전부다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. 전엔 요 정도 아니었잖아, 그렇지? 전에는 소고기가 무난무난했는데 나올 때부터 되게 삐기가 있었어. 이번 어. 저 준비를 했나 보다. 아또 나온다고 사장님께서 또 소고기 좋은 걸 준비하셨어. 망고를 위에가 망고야 이거? 음 위에가 완전 망고네 그냥. 음. 그래 바삭하잖아 지금 먹어 먹어 먹어 이거 시엔 유로는 별로야 지방이 없으니까 진짜 질겨져 아니면 그 연어 머리도 있어 아니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여기 맨날 꽉차 맨날 먹고 맛 표현해 주세요 안 찍지 말고 그래서 너 얼굴 안 찍을게 응 야, 이거 너무 꽁꽁 그었는데 국물을 좀 끓여서, 국물을 좀 끓여가지고. 뜨거뜨거 손에 리냐 이씨. 고추부 나왔지? 나왔어? 어, 야, 이니잘 <웃음> <웃음> 된다. 너병병병도 병원. 병원. 하나 찍고. <웃음> 괜찮네. 야 이러니까 잘 된다. 야, 야, 야 아, 개간지, 아, 개간지, 아, 개간지. 아, 개간지. 아, 야, 맛있겠다. 이건 뭐야? 근데 시금치야? 로마식. 이국어로 아마 콩신차이라고 할까? 콩신차에. 약간 맵다. 그럼 요거 드세요. 요거. 야, 진짜. 중국에서도 그렇고 마카오에서도 그렇고 진짜로 이게 매운 거 중화시켰는데 최고인 것 같아 뭐냐 이거? 나 갑자기? 아니 얘거 보잖아? 얘가 내거 어떻게 보는지 내가 봤는데 스킵을 엄청 해! 계도 요거 있지? 20초! 40초! 그러면서어유잘 봤다 그래도 선영이가 있어서 난참 좋다 이거 봐 넌몇분 봐? 10분 영상이면 몇분 몇 봐? 1분 음, 봐? 1 음, 봐? 그래 행이버섯 <목소리> 이거 맛있겠다 이거 비주얼 쩌는데 이거? 음까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주자가할까아 진짜로 근데 좀 짜긴 하다 좀 짜긴 나는데 맛있어 소고기 소고기 어 나왔다 최애 이게, 이게 무조건 이거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이거 이거 안 시키면 바보 진짜 이거 이거 중국어로 유부피 유부피 이거叫什么呢怎么叫呢香菱아네이가 금방 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이거 그래 이거 너무 이거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아니 네, 지금 바로 먹어야 돼 <웃음> 지금 먹어야 돼 아정경 <웃음> 응. 이거 무조건 어, 먹어야 돼 무조건 <웃음> 그냥 캡처해 놓으신 다음에 재미없습니다. 보여드리세요 그게 제일 나아 그리고 꼭 시켜야 되는 게 이거 배추 있잖아요 배추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와와차이라고 진짜 아삭하고 맛있어요 꼭 넣어서 먹어야 돼 조 명이 안 맞나요? 안 맞나? 얘들아 나 이제 끌, 끌 테니까 한 예, 마디만 해줘 얘 예, 단순간에 100, 100만 찍었죠 맛있었냐고? 어. 어. 예, 단간에 먹방냐고 예. 얘들아 그거 좀, 좀 조작있어 아, 조작있는데 그 빨리 1만치우기 어려워 그래 근데 한 번만 자 마무리 한 번만 해줘 자 네네 네, 인했로인터는 <웃음> 맛 평가 한번만 해줘, 맛 평가 어때? 어때? 어때? 아 얘기해. 어때? <웃음> 진짜 드럽게 맛없어요 <웃음> 뭐 여러 번 왔던 동네여가지고 큰 감흥은 없는데 중국 허거 맛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말 못한다 야 무슨 말 지가 잘해요 어 여기서 메뉴 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? 여기는 뭐 그림이란 게 없거든요 저 그... 바보 아니냐? 뭐... 사진 찍어놓고 이게 뭐지 뭐지 다 해석해서 내가? 언제 그래. 다 해? 그 정도 정성도 없으면서 아8 0팔천달이야지 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이거 마지막에 어,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메트가 이거지 진짜 현지 사람들밖에 안 오기 때문에 어. 어... 어 그럼 말해달라니까 그런 거를 나내 나, 나 그래, 차례, 내 차례 오기 다리고 있었는데 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형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준비하고 있었거든 <웃음>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. 아니, 자, 하자 자. 미안하다 내가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내가, 아닌데 나, 지금, 내가 지금 목소리가 이래서 방금 되게 잘했어 했어 아, 아, 그러, 그러면 얼굴 안 나오고 마카오에 호구 맛있는 가게들이 많은데 오면 진짜 로컬 사람들만 찾아오는 맛집이기 때문에 맛도 있지만 로컬의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맛도 정말 좋고요 종류도 정말 많아요 한 진짜 10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먹어도 먹어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홍카이시 찍은 거 있잖아요 이쪽 오셔서 구경하시는 김에 식사까지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카오 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그 정품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품이 맞는지? 너가 먹어보면알아 정품인지? 아난 솔직히 맛있어, 맛있어. 아, 솔직히 난 여기가 정품인지 진짜 궁금해. 왜냐면 파른데 네. 좀 얼만데 이걸 정품으로 주겠어? 그리 맛은 거의 근데 맛은 똑같아 맛은 내가 봐도 그지 맛있지. <웃음>